오늘은 어... 글로? 무슨 행사에 갈건데 아주 유명한 셀럽들이 오는 파티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미리 친구들하고 먼저 만난 다음에 그리고 6시에 행사를 갈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늘의 패션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친한 언니랑 키어시을 뚫러 갈거예요 제가 여기 빗볼 빗볼 하나밖에 안 뚫었는데 연고를 이제 처음 뚫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한동안 못뚫었었는데 오늘 언니가 같이 뚫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뚫으러 가요. 무서워. 무서워. <웃음> 오늘 착장은 꽃무늬 구제 원피스에 앵클부츠. 히어시엘 <웃음> 뚫어왔어요. 히어싱을다끓고 <웃음> 왔습니다 오, 되게 빨갛다기만 음. 이렇게 두 군데 뚫었네데언니들 음. 어디 뚫었나 음. 보자 음. <웃음> 이렇게 두개 링하고 음. 보석하만 닿았어요 미친 는이드아요 음. 미친 똑같은데 커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수정이 자세이네요 어, 단골 자세 <웃음> 이거랑 이거랑 <웃음> 이거라 맞아, <웃음> 눈가로 <가락을> 돌리기. 이이 <웃음> <웃음> 언니는 이제 면접보러 리거 눈가로 돌리기. 이거 눈가로 돌 근접도 근접도 이쁜 요정님 고마야 됩니까? 음. 엄청 맛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음. 음. 아, 음. 여기 에왜 왔어요? 여기요? 음. 서현이가 너무 매운게 땡긴 거예요? 짜절 파시네요? 서연이가 마트 때문에 스트레스 <웃음> 너 많이 받았어요. 모아 마시는 건가요? 지금 모아 마시는 것 같은데. <웃음> 저희 남편 보면 큰일 납니다. <웃음> 광고 같은데요? 안녕, 안녕해줘. 너무 빠 출연이 가능한가요? 얼굴 출연? 잘 나와 자, 카메라맨과 짠합니다. 카메라맨과 짠! 오, 맛있다! 아니, 그렇게 먹어갖고 광고가 들어오시겠나요? 예쁜 척좀 해주셔야지. Oh, yes. <laughs>